친구들 안녕 쌤쌤 주산쌤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나눗셈은 같은 수를 계속 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주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를 완벽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주산뿐만 아니라 교과 연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산 나눗셈의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산을 하기 전에는 곱셈 나누셈 모두 자리점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자리점을 할 때는 앞자리에서 뒷자리를 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뒷자리를 할때 더하기 2를 해주세요 자 예를 들어 325 나누기 5를할 경우에 325는 앞자리가 되고요 그래서 하나 둘셋 해서 세 자리가 되죠 그리고 오는 뒷자리가 됩니다 뒷자리는 한 자리 그쵸 그래서 한 자리에다 한 자리를 더 하니까 두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325세 자리에서 두 자리를 빼니까 한 자리 요한 자리를 하는 거는 시작점 자한 자리를 하면 어디냐 여기에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자 100, 90, 첫 번째, 192 나누기 8을 하겠습니다. 자, 앞자리가 하나, 둘, 세 자리죠? 세 자리, 뒷자리가 한 자리. 그러니까 3에서 2를 빼니까 한 자리가 돼요. 자, 오늘은 다한 자리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럼 한 자리가 어디죠? 여기죠? 자, 191을 먼저 놓습니다. 더하기 기존에 하던 방식이랑 너무 다르죠? 먼저 이걸 나누어지는 수라고 하는데요. 나누어지는 수를 먼저 놓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수 8를 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192. 자, 1의 자리에서 시작하는 건 알았죠? 앞자리에서 뒷자리 더하기 이런 걸뺀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숫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1을 8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9까지 봐야 해요. 자, 19. 그럼 19에 8이 몇번 들어가죠? 8이란 8, 8이 16, 8 3 24. 두 번이 들어가죠. 그럼 8 2, 16. 그 2를 몫이라고 그래요. 자, 몫을 어떻게 잡나 볼까요? 8 2, 16. 10이 넘었죠. 그럼 바로 이 앞자리에다가 몫을 잡습니다. 그럼 8 2. 두번 들어가요. 그럼 몫을 잡은 것과 나누는 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2, 8이 16 그대로 빼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누셈은 계속 빼는 거라고 했어요. 남아있는 수가 32입니다. 자, 그러면 3을 8로 나눌 수 없으니까 32까지 봐야 되죠. 32에 8이 몇번 들어가죠? 8 이름 8, 네, 4번 들어가죠? 그러면 8, 4, 32 10이 넘습니다. 그럼 바로 앞자리에 목을를 잡는다고 그랬죠. 4 놓습니다. 4와 8을 곱해 볼까요? 4, 8, 32 답이 얼마죠? 24. 네, 목시 24예요. 그럼 주판에 남아 있는 거는 나눠지는 수는 없어요. 0이 돼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래요. 아, 나누셈은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산에서 자연수는 나누어 떨어지게 나와요, 다. 그래서 주산을 했을 때 탁! 0이 나오면 맞는 답입니다. 자, 다음. 237 나누기 3을 해볼까요? 자, 두 자리 빼, 아, 세 자리 빼기 두 자리. 자, 자리점 하니까 237을 놓겠습니다. 237 나누기 3을 하겠습니다. 자, 1을 3으로 나눌 수 없죠? 그래서 23을 보는 거예요. 23에 3이 몇번 들어가죠? 네, 곱번 들어가죠. 그럼, 몫을 바로 37이 21 해서 10이 넘었으니까 바로 앞자리에다 몫을 잡습니다. 7 그대로 빼줍니다. 21 그쵸? 그럼 또 얼마가 남았죠? 27이 남았죠. 몇번 들어가요? 39, 27얼마예요 네, 79가 됐네요. 자, 다음 다 떨어졌죠. 나무가 떨어졌죠. 자, 다음 두 번째. 432 나누기 6 해보겠습니다. 432 나누기 6. 43까지 봐야 되죠. 6, 7, 2, 42. 12에 6이 두번 들어가서 12. 그쵸? 72. 다음, 190. 자, 190. 자, 1을 5로 나눌 수 없으니까 19까지 봐야 되죠. 5, 3, 15. 자, 다음 여기서 주의해야 돼. 이 0을 주의해야 합니다. 곱셈하고 나눗셈은 0 처리를 잘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여기가 숫자 주판에 나온 거는 4만 보여요. 그렇지만 여기서 볼 때는 요 0까지 읽어야 돼요. 4 0이 되죠. 네. 그러면은 40에 5가 몇번 들어가죠? 8. 58이 40에서 38. 주산에서는 곱셈 나눗셈에서 0 처리를 잘하라 그랬어요. 자, 다음 198 나누기 3 하겠습니다. 198 나누기 3 3, 6, 18 그렇죠? 3, 6, 18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66 다음 658 658 나누기 7 해보겠습니다. 65에 7이 9번 들어가죠. 7, 9, 63그 다음에 28이 나오고 28에 7이 몇번 들어가? 7, 4, 28. 네. 94입니다. 다음. 270 나누기 6. 270. 6, 4, 24. 아까 0 주의하라 그랬죠? 6, 5, 30. 네. 30, 45가 됐네요. 다음. 552 나누기 6. 9, 54, 6, 2, 10, 2. 92. 네. 자, 오늘. 자리, 주산에서 나눗셈은 자리점 잡는 거 중요하다 그랬어요. 곱셈이랑 다르게 곱셈은 더했는데 여기는 빼줬고요. 더하기 2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자리점 시작점 한다 그랬죠? 시작점 잡는 게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나눗셈을 하기 위해서는 주산에 더셈, 뺄셈, 곱셈까지 완벽하게 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오늘 나눗셈 했는데 어 이거 너무 쉽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 그러면 거기까지 덧셈, 뺄셈, 곱셈 까지 잘 배운 친구예요. 그런데 아, 쉽네? 맞아요. 쉬운 거 맞아요. 오늘 문제가 굉장히 그영 처리하는 것 제외하고는 어, 쉽게 냈어요. 쉽게 냈으니까 요 원리만 알아두세요. 원리만 알아두면 제가 심화 문제를 할때 거기서 또 다시 보충 설명을 해줄 거예요 지금 심화 문제를 할 수가 없는게 기초를, 주산, 연산은 반드시 기초를 단단히 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가 쉬워요. 아까 어, 앞 동영상에도 보면은 주산의 더하기 빼기를 정확히 한 친구는 보수 짝까지 완벽했기 때문에 쉽게 나갔거든요 숫자가 커져도 다할수 있어요 마찬가지 예요 나눗셈도 기본 원리에 충실하면 숫자가 아무리 커져도 다할수 있어요 소수까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각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각 기초 설명을 정확히 인지하세요 그러면 진짜 자신있게 주산을 놓을 수가 있답니다 처음엔 주산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저절로 암산이나 와요 친구들이 저보다 암산을 너무 잘해요 근데 저는 암산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암산으로 하기 위해서 주산만 열심히 하는 건반대예요왜그 시간에 수학 문제를 더 풀어주세요 어 주사는 교과에 활용할 정도까지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 시간에 수학 문제 더 많이 풀어 주시고요. 제가 하는 사측 연산 기초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나눗셈은 같은 수를 계속 빼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리점 잡는 거 앞자리 빼기, 뒷자리를 해주는데, 뒷자리는 더하기 1을 해서 빼주라 고했어요왜 중요하냐면, 자리점 잡는 게, 만약에 답이 45가 나왔는데, 자리점을 잘못 잡으면 4.5가 나올 수 있고요. 450이 나올 수 있고요. 또영철이 잘못해서 405로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자리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기 제가 했던 둘레어스 여덟 문제네요. 이 여덟 문제 가장 기본 해본 거예요. 이것만 배워도 아마 더하기 빼기만 하다가 너무 재밌을 거예요. 한번 열,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궁금하면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친구들 안녕